어... 아빠가 운동을 해서 하고 싶, 시키고 싶었는데 <목소리> 처음에 축구 많이 하는 요 아빠가 딱 보셨던 거예요 군력에는 <목소리> 별채산이 <많이 잘> 없다 축구 <목소리> 달라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그리고 야구장에 갔는데 야구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목소리> 농무실을 해요 <농구실이에요. 목소리> 뭐 야구에 농구를 <목소리> 보 <보고, 목소리> 네, 농구장에 가서 흥미를 느껴가지고 <목소리> 아빠가 좀 해봐라 하서좀 <목소리> <목소리> 흥미가 없었어요 빨리 <목소리> 집에 가서 게임하고 싶다 그 생각은 없었는데 어느 순간 삼성 소리가 되게 크게 되니까요. 근데 보니까 제일 기다렸던 3번 소녀가 김세현 선수가 공을 잡을 때마다 팬들이 다 좋아하고 큰 환호를 보여주고 그 연수가 되게 멋있어 보여요고 피도 제일 작은 선수들. 저도 그때, 그때부터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 멋있다. 농구 아, 해보고 싶다. 그래서 빨리 돌려서 공을 배우러 갔죠 지금 생각하면 아, 많게 시작했어요. 저를 메이플스랑리하면 두사이 불려서 빌려치 나오잖아요 음. 그럼 저는 농구를 배우러 갔으니까 가면 정환수 는0 따라가고 싶어요 동물 음. 한번 던져봐라 체크하면 음. 되네는데 음. 공을 딱 잡자마자 그대는 음. 생각이 김승현 음. 선수는 왼손으로 실수했어 그러면서 왼손식으로 자랐을 때 연습을 하고 있어요이러분 음. 코치님이 어린애들은 그냥 자기가 편한술로 도전하고 아 제가 음. 왼손잡이다 음. 생각을 해서 음. 왼손식품을 같이 음. 주신 음. 거예요 근 그때는 제가 대면을 못 아예 농구에다 짓는다고 그냥 코치스템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그 슈퍼문에서 연습 했어. 그러다가 아예 잘못했다라고 느꼈을 때가 게임을 뛰던 거 시합을 나가 게임을 뛰어야 되는데 왼손으로 한 1, 2년 연습을 하다보니까 익숙해진 응. 거야. 응. 다시 오른손을 바꾸려면 응. 다시 또 골땡기부터 가가지고 스냅 응. 연습하고, 숲을 응. 이렇고 응. 이렇게 하죠. 그때부터 계속 게임을 뛰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응. 그래서 그냥 왼손으로 했던 거요 사실 그때부터는, 그때에는 오동산마가 추셨다 슛도 작은데 슛도 없다 제가 그때는 수을쏘에서 감이 있는 줄 알았어요 연습을 하면 더잘 들어갈 거라고 그런 학교을가고 있었는데 동대학교에 진학을 하고 나서 기사를 봤어요 농구 선수들이 수감을 키우기 위해 야구공으로 캐치볼을 했어요 이을 던지는 원리가 중지라고로 중실학 공식이 는데 야구공 던지는 원리랑 비슷하네요 동대 야구공과 유명하죠 동대 야구공 선수들이랑 왼손으로 퇴치고 나는데 개떡은 거야요 제구리 하는 근데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던치니까 아, 재구가 되는 거예요 그니까 그때 다 느껴졌어 큰일 났다 나 잘못했다 나 이거 어하냐 내가 이러니까 슈쇼 그러니까 지금 봐서 생각해보면 아, 하도 아, 많이 던지니까손목감이라이 아, 아, 정도 까지 아, 하면 는 아, 감이라기보다는 아, 연습 이이 정도 던져버려는 니가 맞다 원장이 경우로 원장이추정우데 그때 공부에 나오면서 아 이거 치우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해보자, 어른을. 그냥 공부하다가 좀 지겨워서 나오면 어른을 준비하면서 하고 있습 즐기면서 공부하면서. 응. 제가 1등학권으로 전국에 입학을 했어요. 1학기만 하고 있습니다. 학기만 하고, 전퇴를 하고, 단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교육과 인터뷰를 알아보다가전남대학교 체육학과 데 교재 기술하는 체육학 기술을 딸수있더라 갑자기? 노골을 라고 어, 공부하다가 공부을하니까 적응이 안 되잖아 그 실수로 나갔네사 다시 학 들어줘서 꽃대 밑에서 고 이렇게 하면요 <웃음> <사실 잘> 울었다고 야 <웃음> 다시 이 어, <웃음>